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 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투자를 보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s&p500 지수나 나닥백 지수 등등의 글로벌 지수를 따라하는 즉 추종하는 국내 e t f 에 투자를 보험처럼 매달 따박따박 5년 10년 심지어 20년 넘도록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돈파는가게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최근 미국 S&P500 최근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 21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한넉달 정도를 추출해 보았는데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빨간 선은 넉달 동안 미국 S&P500 주가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선. 널뛰기, 장세, 즉 주가 변동성이 엄청 심하다, 심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 같은 변동성의 어떤 구간, 예컨대 A, B, C, D, E, F, G, 뭐 여러 가지 구간이 있을, 있겠죠. 오르는 구간이 있고 또 크게 떨어지는 구간, 다양한 구간들이 있는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 타이밍 A부터 G까지 자신 있게 어떤 지점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이 모든 구간에 계속 분할 투자라고 합니다. 이 모든 구간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림은 4개월이지만 4개월이 아니라 4년, 40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매달 따박따박 지수의 변동하고 상관없이 보험처럼 계속 분할 투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4개월. 자 최근 4개월의 미국 나스닥은 최근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S&P500보다 이 빨간 선이 훨씬 더 굴곡이 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는 구간 A, 또 떨어지는 구간 B, 또 조금 오르는 구간 C, 또 급락하는 D, 또 급등하는 E, 또 급락하는 FG 등등에서 여러분들은 A부터 FG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타이밍에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미국 나스닥 평균에 계속 매달 변동성과 관계없이 분할 투자를 5년 10년 할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돈판가게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ETF 포트폴리오 이것을 EMP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 즉 미국 S&P500 지수,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한국 ETF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거 미국 S&P500, 이것이 이제 한국 ETF죠.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 다음에 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이것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한국 ETF입니다. 자, 이것을 기본 ETF로 하고 기본 포트폴리오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마찬가지로 글로벌 업종 지수 예컨대 전기차 업종 예컨대 그 다음에 신흥국 지수 추종 ETF 예컨대 인도 ETF 등등의 추가 한두세개 정도를 섞어서 한 다섯 개 범위 내에서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매달 적금식 투자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늘 이야기 들었던 거죠. 첫 번째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자본주의는 성장한다. 평균, 그죠 평균 성장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핵심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성장한다. 평균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당연히 주식도 평균적으로 상승한다. 이것을 우상향이라고 표현하죠. 이세 가지 믿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한 투자. 투자를 봄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박다박 성실한 투자.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여유돈으로 해야겠죠. 반드시 여유돈으로 하는 투자. 이 매달 적금식 투자의 4번째 이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매달 적금식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냐면 바인 투자 자문에 매달 적금식 ETF 자문운용 프로세서입니다. 첫 번째는 삼성증권의 자문계좌를 개설합니다. 투자자문회사, 저희 바인 투자자문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문회사들은 고객의 돈을 수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문만 하는 회사죠. 그래서 고객의 투자금을 수탁하는 것은 저희 바인투자자문과 협약을 맺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의 자문계좌를 개설하는 건데 이때 삼성증권에 그냥 가서 자문계좌 개설해 주세요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문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바인투자자문을 통해서 삼성증권의 자문계좌 개설을 한다. 이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매달 25일날 투자금을 자동이체해야 합니다. 즉첫번째 삼성증권에 만든 자문계좌 통장이죠. 자문계좌 통장에 매달 25일 이전에 투자금을 자동 이체합니다. 이때는 매월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금이 들어오면 각 고객들마다 미국 및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한 다섯 개 범위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달 그렇게 분산 투자에 나가면서 각 e t f 별 투자 비중 조절 한다든지 또 어떨 때는 전체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간헐적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사원,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인 제가 동시에 투자합니다. 저도 똑같이 투자하고 제 실적을 매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고객분 것을 공개할 수 없겠죠.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제 것을 공개하면서 매달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권장투자기간 가능하면 반드시 5년 이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0개월 보험처럼 5년짜리 보험 들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원금 비보장 투자 상품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유 돈으로 하셔야 되고, 물론 5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한매, 중도, 한매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손실 위험도 있다라는 것, 왜 투자 상품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 원 이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문 보수가 연 1% 후치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기준으로 100만 원에 연 1%는 1년에 1만 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달 12분의 1 후치니까 원금 100만 원은 한 달, 자문 보수는 7,800원 정도 되겠죠. 돈이 돈이 모여서 원금이 한 천만 원 정도 되면 그때 연 1%는 10만 원이니까 그것도 후치, 즉 매달 12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매달 리밸런싱 또 고객들마다 투자관리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원 이상 해야 되겠다 라고 정해 본 겁니다. 자동파랑 가게 대표사원과 함께하는 매월 적금식 ETF 투자에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면 오른쪽 위에 구석에 보면 링크가 있죠?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하시면 또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이 t f 투자는 우선 선착순 100명 100명의 고객분들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요 투자 목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근데 5년 후에 목돈을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돈 마련에 체크하시고 또 5년 후부터 연금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마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몇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반드시 여유돈이어야 하겠죠 그래야 만약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장투자기간 가능하면 최소 5년 이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도 매도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보험처럼 5년짜리 보험 들었다 치고 5년 이상 하시면 좋겠고요 세번째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상품입니다 원본 손실도 가능하고 따라서 원금 비보장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요 글로벌 해외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한국 ETF는 투자 수익이 실현될 때 세금이 있습니다. 15.4% 금융소득세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판가게 대표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블러드 친구 도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